오늘은 소프 장조림, 밥 위에 짭조름한 장조림을 올려서 한입 먹다 보니 벌써 밥세 공기 오늘은 소프님의 장조림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뜯어볼까요? 버터 장조림, 뭐요 정도 양입니다. 100g 소고기 장조림 이제 오리지널이죠. 어, 많이 들어있어서 이 정도 뜯어서는 안나오나 봐 우와! <웃음> 우와! 어 대박! 와 엄청 많이 들어네 170g! 그리고 꽈리고추! 꽈리고추만 150g이고 두, 나머지 두개는 170g이네요 이제 밥! 짠! 먹어보겠습니다! 메추리 꽈리 장조림 버터 오리지널 장조림 먼저! 맛있다. 와, 꽈리고추, 꽈리고추. 꽈리고추는 이렇게 고추가 조금씩 들어있네요. 근데 이미 아까 딱 뜯을 때부터 여기서 향이 엄청 많이 났어. 그래서 고추를 빼고 한번 일단 장조림만 다시 얹어서 고추 얹어서. 와. 이 꽈리고추가 별로 안 맵거든요. 근데 이 고추 향이 입안을 완전 깔끔하게 만들어 줘서 와. 와, 진짜 누가 먹어도 진짜 맛있게 먹을 장조림이에요. 이번엔 장조림. 아, 뭐야? 메추리알. 근데메추리 아까 뭔가랑 똑같지 않을까? 메추리알 8개 들어있어요 개 아, 진짜, 시중에, 이 정도 가격에, 이런 맛을 내면서, 이 정도 양 들어있는 게, 있나? 못본것 같은데? 더 장조림. 음 얘는 짭짤하면서 은은하게 살짝 달달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감칠맛 같은 게막 느껴지는데요? 와, 장조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다 완전 만족하면서 드실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대만족. 아, 꽈리고추. 진짜 매력있네. 장조림을 먹다가 꽈리고추 한번 또 먹어주고 오늘은 또 장조림 먹고 막 이런식으로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 보시는 걸 강추합니다. 진짜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